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오랜만에 대작게임이 출시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간만에 컨셉 리뷰로 가보죠 오늘의 컨셉은 음, 이걸로 가보죠 전하 샹차이를 아시옵니까 부야오 샹차이만 할줄 알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던 그거 말이냐 예 전하 그 이틀 굶은 사자의 입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임이 카카오를 잔뜩 묻혀서 한국에 출시되었사옵니다 카카오라. 그런 맛은 쓰고 냄새는 구리겠구나. 오늘 리뷰할 게임은 고수로 만들어서 카카오를 묻힌 테라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게임 이름이 클래식인 만큼 클래식하게 인트로를 끊어봤습니다. 아, 무슨 조선 시대까지 갔는데 클래식이냐 모르신다면 게임도 한 10년 전쯤에 나왔으면 대박 쳤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음. 10년 전, 2009년이면 영웅석이4 환영의 가면이라는 RPG게임이 나올 시기니까 대박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럼 한번 보시지요. 우선 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받았다면 추가 다운로드 용량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왜냐구요? 보통의 경우 게임의 용량은 그 게임의 퀄리티와 비례하기 때문이죠. 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요. 그 사이 잠시 개발진을 한번 볼까요? 개발진 크레딧에 또 한번 놀라게 될겁니다. 와 이거 그냥 중국게임이네 보통의 경우라고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약간 킹리적 가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카카오가 가져왔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로 거의 5GB의 용량과 씨름에서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무사, 검투사, 궁수, 사제 4개 중 1개의 클래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 창기사는 어딨지? 광전사는? 기공사는? 아... 이런 탄식과 함께 언리얼 엔진의 그래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눈갱. 어쨌든 개발자 크레딧과 그래픽만으로 킹미적 가심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다음 단계로 커스터마이징이란 걸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쯤 되면 이 게임은 하지 말고 거르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하지만 해봤습니다. 혹시 재밌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고 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부터 가보죠. 장점이 뒤에 나와야 그나마 효과가 극대화될테니까요. 뭐랄까 그냥 뭔가 정확히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 느낌은 중국 LPG의 감성이 되겠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중국 RPG 게임에 테라의 스킨을 더 씌운 게임입니다. 스킨이라도 좀 이쁘게 씌워주지... 아 이건 좀... 저번에 트라하 때 로안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레벨 때문에 퀘스트가 막힙니다 컨텐츠 소모 속도를 조절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사냥이 재밌는 것도 그래픽이 좋아서 타격감이 좋아서 보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를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강제로 레버블 강요합니다 왜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레벨 17까지만 올리면 재밌다 레벨 20까지만 올리면 재밌다 30까지만 올리면 재밌다. 조금만 버텨봐라. 레벨 33까지 왔지만 그 이상 올라가면 또 재밌다고 얘기하네요. 알바냐? 사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만한 아이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의미 없는 레벨링을 위해서인데 이거 참... 그 사람들은 왜 저에게 저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컨텐츠는 엄청나게 많은데 결투장, 인던, 재료던전 그리고 등등등 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1일 횟수 제한이 있어서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컨텐츠를 일일이 다 보여드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미쳐 버릴게 분명한 치킨게임이 될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하루 세번 참여할 수 있는 유적 악몽등급은 좀 할만하다 싶고 나머지는 터치, 자동, 터치, 보상받기, 터치, 자동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뭐랄까요? 재봉틀마냥 두다다다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순간 큰일이 날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테니까요. 그럼 그나마 할만하다고 말한 유적 악몽 등급 같은 경우는 뭐냐 약간 어려운 인스턴트 던전인데 컨트롤을 약간 필요로 합니다 한 박자 느린 반응 속도 그리고 게임 이름에애미없는 장판 딜은 스킬을 눌렀을 때 때마침 그 위치에 부활 버튼이 있는 매직을 보여주죠 아 그리고 베이스로 깔려있는 렉은 모든 보스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픽 수준 매우 낮음이라는 필살기로 막을 수 있겠죠 아...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그래픽을 희생한다. 그럼 나머지 용량 3기간 환불해주나? 중국 게임이지만 놀랍게도 VIP 시스템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죠. 다만 유사 VIP가 있을 뿐입니다. 레벨 달성이 아니고 전투력 달성으로 만들어놓은 것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중국의 감성이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대륙의 지배자라 설마 진핑이형 뭐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랜덤으로 모든 것은 랜덤으로 라는 게 테라 클래식의 모토인 것 같네요. 장비의 배경을 맡고 있는 등급 A에서 C등급까지의 품질, 세공은 랜덤, 거기에 스킬까지 랜덤, 사상 초유의 사중 랜덤 시스템으로 높은 장비 등급을 먹더라도 품질이 낮으면 빠꾸, 스킬이 안 좋으면 빠꾸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세공은 세공석으로 다시 하면 됩니다. 와... 그밖에도 팻 등급 랜덤, 1에서 3급, 스킬북 랜덤, 잠재력 변경 랜덤, 랜덤, 랜덤, 그리고 랜덤 아 월급도 랜덤 박스를 뽑게 하고 싶다 정말 이 중국 게임들은 왜 이렇게 날개를 좋아하는 걸까요? 항상 마지막 컨텐츠는 날개인 것 같네요 이러다가는 조만간 날개 달린 날개까지 나오겠어요 제가 깜빡하고 과금 얘기를 안했네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의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4가지는 아니네요 4가지 없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니 장점으로 가보죠 이 게임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게임을 계속해서 하면 명성 시스템을 통해 전설 등급의 장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4중 랜덤을 뚫어야 하는 건 과학이죠 그리고 뭔가 어? 뭐지? 이거 브금이 왜?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다시 봤는데 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그래픽을 볼 수가 없어서 이번 리뷰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테라클래식은 죽어서 노래를 남긴다. 영상 보느라 눈 고생하셨으니 귀라도 힐링하고 가시죠. 아 화면은 안 볼수록 더 이득이니까 가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로 그저 스쳐간 바람처럼 시간을잡아도외로움만이 나를 담아 아슬아 전해줘.